아 그리고 또 요즘 그 뭐야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댓글들을 봤는데 어 살짝 좀 안좋은 말들이 되게 좀많더라고요뭐 스쿼드를 잘못 짜네 왜 스쿼드를 이렇게 짰는지 궁금하다 뭐 아니면은 피알못시네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았었는데 솔직하게 제가 피할 모신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들 피할 모신 것도 인정하고 저 스쿼드를 솔직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, 그렇게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중인게 스쿼드 컨텐츠를 잠시 이 제가 좀제 피파에 대해서 어느정도 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컨텐츠를 받는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당분간은 제가 피파 스쿼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그만두도록 할게요 어, 당분간은 안받는걸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좀 다른 컨텐츠로다가 좀더 제가 많이 개발을 좀 할게요 어. 다른 컨텐츠들 찾아가지고 이제 그 컨텐츠들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면서 그렇게 하고 네 당분간은 스쿼드 컨텐츠는 좀 그만 두도록 할게요. 네 그래서 좀 어, 많은 불편함을 좀 가진 신분들로 계실 거고, 그리고 왜 의아하신 분들로 계실 거고,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스쿼드를 짜드리면서 저도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스쿼드를 좀 짜가지고 많이 좀안 좋은 팀으로 만든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께는 일단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릴게요. 예, 그리고 이제 다시 피파 콘텐츠로다가 일단 어 시참, 그 다음에 카드깡. 그 다음에는 현재 지금 현재 생각중인게 이제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공식 경기를 돌렸었을 때 이제 뭐 선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참교 컨텐츠? 여튼 저번에 올린적 있었는데 좀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다가 제가 한번 또 컨텐츠들 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